<웃음> <웃음> 안 돼! 가지 마! 하들은러는데랑오이면 아, 바로 미름을쓰려 하는데요 미이잘안 먹네? 님! 야 촬영 중이야! 아어봐안 먹니? 아! 갑시다 처럼 <웃음> 날아서 <목소리도> 멋지게 써야지, <목소리도> 써야지. 도망가겠도망가겠 왔다 어, 봤다, 봤다, 봤다. 봤다. 어, 봤다. 우와. 우와, 다 봤다. 갔다. 와와다 한입거리네? 응. 움직이는 애들, 이런 있네. 작은, 작은 미러은미러은 거딜 떠보지도 않는 도까비. 워서먹그안 움직여서 그래, 안, <목소리> 안 돼. 가지마요. 이때는 두꺼비. 마지막으로 크기 대조다. 이만합니다.